우리 협업이에요.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그일 하려고 오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공부 안 되는 대로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뭔가. 거기서 보살 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이 잘안 맞는다면 이쪽이라도 뭔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각자. 저분은 참 공부는 못 하는데 수많은 보살들이 다 저분이 꼬셔서 됐잖아. <웃음> 그걸로 큰일 하신 거예요. 뭐라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업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 공덕으로 여러분 나중에 큰거 받으실 겁니다. 나중에 또큰 공부하실 거예요. 이게 계속 모아서, 쌓아서, 도와서 가는 거예요. 혼자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가. 보살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는 전체가 한 생명이다 하고 가는 게 보살도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좀안 되면 남이라도 많이 키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내, 나한테 한 거예요. 사실은 전체가 하나기 때문에 원래. 그렇죠? 둘러보지 않으면 남한테 내가 잘해놓은 게 내가 나한테 잘해놓은 거예요. 예전에 대행스님이 이런 말씀하는데 진짜 와닿았다니까요. 어려운 사람한테 자기가 어려운 사람한테 뭐 하나 손 내밀어 도와주는데 대행스님이 그렇게 자각이 되더래요. 이게 전에 전에 전생에 고생하던 나한테 내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딱저 처지에 내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기분이 드시더라는 감동적이지 않나요? 지금 어려운 사람 도와 여러분 이게 언젠가 여러분도 그 처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간절히 바랬던 도움을 여러분이 지금 주시면 자기가 자기 도와주는 거죠, 크게 보면. 보살도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서 굴려보시면 엄청난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소승수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리얼한 우주의 실상이에요. 이런 보살도를 이해 못 하면요. 4대 성인들, 그리스도 이런 분들 마음 이해 못 해요. 사실은 왜 그렇게 살다 간지 이해 못 해요. 뭐 하러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도인이 뭐 그래. 이런 말할 수도 있어요. 산에서 혼자 열반에 들지 뭐 하러 사람들 뭐, 아, 이해도 못 하는데 이해도 못 할지 몰랐어? 뭐. 말하려면 끝없이 말할 수 있어요. 비판하려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그리스도를 비판하시오. 그러면 아마 책 나올 거예요. 사, 양심 육바라밀로 예수 그리스도 비판. 바리세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상대방이 이해 못할 텐데. <웃음> 감안해서 얘기했어야지. 어, 할 말은 끝도 없다니까요. 실전 보살도가 아닙니다. 실전은 요 주어진 조건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답답한 사람과 거기서 보살도예요. 혼자 막 소설 쓰듯이 이상적인 보살도가 아니라. 근데 그 보살도 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전체를 나로 보니까 하는 거지 나와 남을 둘러보면 못합니다. 아마 분명히 보살도 하다가 예수님이 아이 짓도 못하겠다 하고 다 망해버려라 하, 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는 구원 받는다. 니네 한번 존대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왜그 마, 그런 마음이 생겨도 또 다시 내려놓고 가게 될까요? 내 가족이니까 그러죠. 간단해요. 내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 열받게 한다고, 여러분, 너한번 크게 당해봐라. 해봤자, 그게 다내 가족인데, 다,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올 일인데. 다시, 여러분이 또 다시 움직여야 돼요. 내 가족이니까 못 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 보살도는 우주 중생을 내 가족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명상을 통해, 몰라를 통해 계속 마음 관리를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수행이란. 참큰 공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인들과 연합을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일 못한다.